아 이게 보직포 거들 때도 두 개를 한꺼번에 당기면서 이렇게 꽈배기 식으로 말아 놓으면 이렇게 큰백자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비사라고 적혀져 있죠 네. 자리자리마다 보직포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딱 맞게 되는 거죠 묶는 묵는 방식이 되게 신기한데 한번 묶는 거 보여드릴까요? 네. <웃음>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양파밭에 나와있는데요 자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양파를 어떻게 관리해야 경우를 잘날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뿌리를 잘 살짝 더 크고 있다? 네네. 어... 이렇게. 그브라스 갈았던 게다 보이고. 네. 빨간, 빨간 구슬 같은 것 같은데. 알겠죠?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우리 오늘 다 지금. 네. s m 네. 완료성 비료. 네. 어. 일반 복합 비료를 사용하게 됐었을 때는 뭐, 지금쯤 되면, 어, 질소 성분은 거의 다 유실되고, 날아가고, 이제 양파들이 어느 정도 흡수를 많이 했었을 거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코팅이 돼 있으니까 안에서 수분만 맞으면 조금씩 조금씩 용출되니까 겨울 내도록 계속 영양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죠. 어, 봄에 비료를 주고 했었을 때 이제 탄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탄력을 더 받아서 빨리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겨울 동안 부직포를 덮어줍니다. 지온을 계속 잡아주게 되면 바깥 날씨는 1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안쪽 날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비닐도 있고 부직포를 씌워 놓게 되면 안에 온도 자체가 바깥 기온보다도 한 3도 정도는 더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뿌리가 이제 계속 멀리 뻗어나가면서 성장을 하겠죠. 지금 이렇게 보면 수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굳이 뭐더줄 필요 있냐 하겠지만은 겨울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을 타, 가뭄, 그 가뭄이 들면 그 냉기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지포를 씌워두고 뭐 스페이블 정도로 고랑에 물이 콱할 할 정도로 한번 물을 흠뻑 먹여주고 이제 겨울을 맞게 되면 그 동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. 음, 부지포 하고 물 주고 나면 할게 없는 거예요? 이제 봄까지는 뭐좀 쉬어야죠 저도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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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는.. 묶는 방식이 되게 신기한데? 한번 묶는 거 보여드릴까요? 네 <웃음> 부직포를 어, 이제 핀을 뽑고 봄되면 이제 걷어야 되겠죠? 그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아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어, 꽈배기를, 어, 꽈배기를 만들 응, 꽈배기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풀 때도 지금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담고 관리하기가 좋겠죠? 두 개를. 그러면 당기면 그냥 하나씩 톡톡톡 이렇게 풀립니다. 이런 식으로. 오, 신기하네. 네, 이렇게. 어, 어디 나와요? 3개 나와있어요? 모르겠네요 하하하 <웃음> <웃음>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처음 <웃음> 모르는 네. 거 이렇게 길이가 길, 길게 길 있으면 두개를 네, 네. 네. 요로, 요런 식으로 한번 돌려서 요렇게 좀 길게 길게 하시면 됩니다 팔 길게 하면 이렇게그렇게 음. 하면 꽈배기가 된다 그렇죠. 이렇게 꽈배기 가 만들어 놓고, 백에다가 담아 뒀다가, 음. 이제 그 자리에 표시해 놓으면, 다음 그 자리에 가서, 그냥 두 줄씩. 이렇게. 최대한 땅속에 비닐속에까지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할 정도로 흠뻑 줍니다 흠뻑 이제 마지막 물이거든요 네. 어, 다음주부터는 또 아침 기온이 또 영하로 계속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호수 안에 얼음이 얼어버리면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흠뻑 주면 좋은 이유가? 어 동해 피해를 또 막을 수도 있고 일단 그 물이 있어야지만이 어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렇게 양분을 물에 물을 흡수하면서 땅속에 있는 양분들을 그 빨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흠뻑 줘야지만이 겨울 가뭄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많이 주는 겁니다 그 보통 몇 시간 돌려? 요 지금 돌리면 한 5시간 정도? 5시간 물이죠? 네, 마지막 물이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수분 관리를 자주 물을 펼수 있을 때 같으면 뭐 저희가 보통 그이 압력으로 해서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돌리는데 지금은 5시간 정도 돌리고 이제 호수 안에 물을 다뺄 겁니다 이제 음. 이야, 저, 저, 저 안에 있는 양파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? 거예요? 예 뿌리는 벌써 이만큼 깊게 멀리 바닥 바, 박혀져 있는 겁니다 어. 야 관리를 잘할수어 <웃음> 네? 어떻게 내년 양파는 어떻게 가격이 좋을까요? 어.. 지금 벌써 이제 상인분들이 밭, 밭을 사러 다니고 있거든요 네. 이제 지금 저장령 쪽, 밑에 쪽 지방들 뭐포전거래가 벌써 지금 이렇게 그 밭에서 모종이 딱 자리 잡고 커 있는 상태에서 평당 가격 단가가 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게 지금 측정이 되더라고요 어.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뭐 이런 은 뭐.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좋아야 되죠 농가분들 고생한 만큼 또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비싸면 또 수입이 들어올 텐데 조금 농가들한테 이제 수입 창출도 되고 돈이 될 만하면 농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저 서울에 계신 분들 물가 올라가면 힘들다고 수입해버리고 낮춰버리고 참 농민들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 <웃음> Go! Yeah.